마징가 제트의 창시자인 나가이고의 1973년 원작 만화를 바탕으로 에반게리온의 안노 히데아키 감독이 메가폰을 잡아 충격적인 실사화를 이루어낸 작품이었죠 오늘의 첫 번째 영화는 뭔가 작정하고 만든 듯한 무흡 컨셉의 마법소녀 액션물 사토 에리코 주연의 뷰티 하니입니다 1966년 요술공주 셀리를 시작으로 대중적인 인기를 얻게 된 마법소녀물 그 중에서도 나가이고의 큐티아니는 기존의 마법소녀들과 달리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요소들을 대폭 추가하게 되면서 변신소녀계의 이단아라는 별명을 갖게 되었는데요 이런 더후 맞춤형 컨텐츠를 본격적으로 실사화했던 작품이 바로 지금 소개해드릴 2004년판 큐티아니입니다 무려 그라비아 아이돌 출신의 사토 에리코가 주인공 하니로 등장 과즙미 터지는 상큼한 매력으로 만찐녀의 정석을 보여주었으며 만화와 실사의 경계를 넘나드는 파격적인 연출이 꽤나 인상적인 작품이었는데요 물론 영상을 보시는 대다수의 분들께는 다소 생소한 작품일거라 예상되지만 그래도 이 주제곡만큼은 다들 한 번쯤 들어보셨겠죠? 자 그렇다면 큐티 한니는 대체 뭐하는 친구일까요? 일단 그녀의 정체는 천재 과학자인 키사라기 박사가 사고로 죽은 딸의 외형을 빌려 만들어낸 안드로이드 소녀로서 오직 삼각김밥을 통해 에너지를 충전 변신을 가장한 5만가지 코스프레를 선보이며 수많은 남성들을 렛츠 기립하게 만들어주었는데요 거기에 살짝 조증이 의심되는 세상 해맑은 쾌활함까지 장착 주위 사람들을 정신없이 해피하게 만드는 웃음치료사 스킬까지 선보이게 됩니다. 게다가 전투력 또한 의외로 발군의 실력을 자랑하는지라 슈퍼히어로 뺨치는 강력한 피지컬로 적들을 압살하는 모습까지 보여주었었죠. 한편 극 중에서는 판사크로라는 악의 무리가 등장 큐티하니의 아이 시스템을 훔쳐 세계를 정복하려는 아니나 다를까 뻔한 개수작을 꾸미게 되는데요. 무려 최종보스인 주제에 자리에서 한 발짝도 못 움직이는 시스터 G를 필두로 황금빛 하이 실종 패션으로 안구를 섞게 만든 골드 크로. 여섯 개의 팔로 괴기스러운 액션을 선보였던 코발트 크로와 입에서 빈병기가 발사되는 마성의 스칼렛 크로 그리고 등장하자마자 마이크 쥐어잡고 요란하게 한곡 땡기시더니 갑자기 팽이로 변해서 큐티아니에게 돌려깎기를 시전하는 블랙 크로까지 뭔가 하나같이 정신줄 놓게 만드는 역동적인 퍼포먼스를 통해 안드로를 메다로 꽂아버리는 프레쉬한 충격을 선사해주게 됩니다. 뭐 애초에 원작부터가 전반적으로 약반 느낌이니 그냥 그러려니 해주시면 될것같고요 사토에리코의 패기 넘치는 코스프레 대잔치가 궁금하신 분들께만 살짝 추천해 봅니다. 나머지 분들은 패스! 슈퍼 히어로라고 해서 다 멋지고 잘생기고 돈 많은 친구들만 있는 건 아니죠. 여기 방사능 폐기물에 오염되어 흉측한 외모를 갖게 된 역대급으로 폭발적인 비주얼을 자랑하는 색다른 슈퍼 히어로가 있습니다. 무려 트로마사에서 제작한 히어로계의 병맛 급한왕이었죠 다음은 마이클 허즈와 로이드 카우프만 감독의 1985년작 독식 어벤져입니다. 트로마빌 헬스클럽의 청소부로 근무하며 사람들로부터 온갖 괴롭힘을 당해오던 왕따 청년 멜빈은 오늘도 언제나처럼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어 집단 얼레리 꼴레리를 당하던 중 그만 창밖에 있던 화학 폐기물 속으로 추락해버리는 끔찍한 사고를 당하게 됩니다. 결국 그 여파로 인해 넬비는 전신에 화상을 입고 온몸이 녹아내리며 끔찍한 모습으로 변하게 되지만 한편으로는 방사능으로 인해 초인적인 힘을 얻게 되면서 상큼발랄한 괴력과 무쌍타클한 비주얼 그리고 착한 심성이 공존하는 전대미문의 안티히어로 톡시로 거듭나게 되는데요 명실공이 삐급 막장 영화계의 전설인 트로마를 대표하는 캐릭터인 만큼 극중의 톡시는 그야말로 잔악무도하면서도 무지막지한 액션을 선보이게 됩니다 사실 말이 좋아 슈퍼 히어로였지 실상은 호러 캐릭터에 더 가까운 느낌이었던지라 틈나는 대로 고어 영화 뺨치는 장기 자랑씬을 선보이며 관객들의 염통을 울렁이게 해주었는데요. 그 와중에도 갑자기 시각장애인 여성과 썸을 타며 식구금한 로맨스를 즐기기도 하고 몸이 불편하신 할머니 대신 짐을 들어드리거나 이웃집 아줌마의 팝콘 뚜껑을 따주기도 하는 등 한치 앞도 예측할 수 없는 혼란한 전개를 통해 영혼과 육신을 강제로 분리시켜 버리는 막장의 끝을 보여주게 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캐릭터 자체가 컬트적인 인기를 끌게 되면서 시리즈가 무려 4편까지 이어지게 된 것은 물론 뮤지컬까지 제작되는 쾌거를 이루기도 했는데요. 최근에는 레전더리 픽처스에서 판권을 획득 놀랍게도 리메이크 소식까지 전해지는 등 가히 타격적인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뭐 이정도면 그냥 출세했다고 봐야겠죠? 다음은 스멀스멀한 매력을 뽐내는 중년의 뱀여인이 등장. 뭔가 아스트랄한 기운이 격하게 정수리를 찍고 내려오는 B급 병맛 호러물이었죠. 사뭇 진지하게 약을 빨고 있어서 더욱더 멘붕을 불러오게 되는 켄 러셀 감독의 1988년작 백사의 전설입니다. 무려 숙소 앞마당에서 거대한 공룡의 뼈 같은 걸 발견한 뒤나 이제 유명해질 거라며 기쁨의 샤우팅을 날리는 고구학자 앵거스 하지만 사실 이 뼈의 정체는 뱀신 다이오닌의 두개골이었다는 다이나믹한 설정으로 곧이 사실을 알게된 뱀의 화신 실비아가 등장 다이오닌을 되살리기 위해 다짜고짜 뼈를 훔쳐 달아난 뒤 사람들을 요리조리 홀려서 재물로 삼아버리는 극악무도한 만행을 벌이게 되는데요. 한편 마을의 유지였던 제임스는 어느 날밤 스튜어디스들이 서로 뒤엉켜서 프로레슬링을 펼치다가 문에 매달려 다리 한짝을 비벼대는 기괴한 꿈을 꾼뒤 지금까지 벌어진 일련의 사건들이 실비아와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아채게 됩니다. 아 참고로 이 제임스 역을 맡은 배우는 네, 보시다시피 젊은 시절의 휴브랜트였죠 한편 이 작품은 뱀을 모티브로 한 괴물을 소재로 하고 있는 만큼 뱀의 특성을 부각시킨 장면들이 가열차게 등장해 주는데요. 그 중에서도 음악만 들으면 즉각 반응하며 자연스럽게 뱀춤을 쳐 제끼는 실비아의 모습은 다이렉트로다가 충격과 공포를 안겨주는 뭔가 다른 의미의 명장면이었습니다. 게다가 주인공 앵거스가 이러한 약점을 이용해 백파이프를 들고 등장하게 되자 후 실비아는 보란듯이 양쪽 귀를 틀어막고 맞춤형 디펜스를 시전, 포기롭게 앵거스를 발라버리며 혼란에 혼란을 거듭하는 미친 전개를 이어나가게 되는데요.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화는 의외로 볼만했다. 라는 뜻밖의 호평을 남겨드리며 지금까지 진지함과 병맛스러움이 빛의 속도로 쌍방향 질주를 일삼는 놀라운 영화, 백사의 전설이었습니다. 병맛 영화를 논하는 데 있어 이분들의 작품을 빼놓는다면 음 역시 안되겠죠 다음은 일본의 대표 병맛 감독들이 의기투합하여 만들어낸 2010년작 전투소녀 피의 철가면 전설입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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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말이 좋아 쫓기는 신세였지 실상을 린 혼자서 마을 사람들을 모조리 쓸고 다니는 무차별 학살극을 선보여 주었었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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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스하겠습니다. 드디어 올 것이 왔습니다. 로드리게스 특유의 거칠고 투박한 연출이 돋보였던 간지 폭풍 액션 좀비물이죠. 일부러 옛날 느낌내서 사골 국물 우려내듯 진하게 찍어낸 B급 익스. 플로이테이션 무비의 끝판왕 다음은 로버트 로드리게스 감독의 2007년작 플래닛 테러입니다 로버트 로드리게스와 쿠엔틴 타란티노가 공동으로 각본을 쓰고 각각 한 편씩 연출을 맡아 제작한 그라인드 하우스 프로젝트 그중 플래닛 테러는 로버트 로드리게스 감독의 산마이 감성이 듬뿍 담겨있는 작품으로서 일부러 화면에 스크래치를 넣어 오래된 필름 같은 효과를 더해주거나 영화 사이사이에 센스 넘치는 가짜 예고편을 삽입 마치 옛날 옛적 동시 상영관을 떠올리게 만드는 톡톡 튀는 연출로 큰 화제를 모았던 작품이었습니다. 영화의 내용은 DC2라는 군용 생화학병기가 노출되면서 좀비들이 창궐하게 되고 고고 댄서 체리 달링과 그의 전남친이었던 LA 그리고 마취 전문의인 다코타 블락 등이 힘을 합쳐 탈출을 감행하게 된다는 내용인데요. 전반적으로 좀비들의 비주얼이 경악스러울 정도로 몰캉말캉한 느낌인데다가 등장하는 고어신 역시 입안에서 미더덕 터지듯 박살나는 연출을 자랑하는지라 보고 있으면 왠지 눈에다 알보치를 쏟아붓는 듯한 격한 쓰라림이 느껴지는 작품입니다. 하지만 영화 자체가 워낙 현실감이 없다 보니 오히려 잔인함 보다는 호쾌함에 더 무게가 실리는 느낌이었달까요? 사실 이 작품의 진 주인공이라고 한다면 바로 로즈 맥꾸안이 연기했던 매혹의 고고 댄서 체리 달링을 꼽을 수 있을 텐데요. 극 중에서 체리는 오른쪽 다리가 절단되는 끔찍한 사고를 당하게 되지만 이후 LA가 그녀의 다리에 M4 기관총을 박아넣게 되면서 체리는 지구 최강의 다리를 가진 전대미문의 여전사로 다시 태어나게 됩니다. 그리고는 기다렸다는 듯 좀비들을 향해 사정없이 총알을 쏟아 부으며 그야말로 블록버스터를 방불케 하는 무쌍 액션을 찍어대기 시작하는데요. 막판에 체리 혼자 좀비들을 쓸고 다니며 막강한 화력을 뿜뿜하던 이 장면은 이 영화 최고의 감상 포인트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엄청난 포스를 자랑하게 됩니다. 뭐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할까요? 그냥 멋있으면 된겁니다 달콤살벌한 영화 이야기는 여러분의 꾸준한 스토킹과 불타는 애정으로 하루하루 하루 연명합니다 사람 하나 살리는 셈 치시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